자 보세요. 카운트를 하안나두운나세엔나네엔나하안나두운나세엔네엔나하안나두운나세엔나네엔나하안나두운나세엔나네엔나하안나 네, 엔, 네, 엔 네, 네,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시 할게요. 보세요. 하안나 두운나세 엔나네 엔나 하안나 두운나세 엔나네 엔나 하안나 두운나세 엔나네 엔나 하안나 네, 가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카운트를 정확하게 하셔야 돼. 카운트를 보세요. 다시 시작. 하안나 두운나 세엔나네엔나 하안나 두운나 세엔나네엔나 하안나 두운나 세엔나네엔나 하안나 두운나 세엔나네엔나 하안나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빨라지며 하는 거예요. 네. 그래 네. 네. 가는 거예요. 자, 자게 부 오세요. 갑니다. 시작. 하나두운나세나네나하나두운 새엔나내엔나하안나두운나새엔나내엔나하안나두운새엔나내엔나하안나 가는 거예요. 한번 더요. 하안나두운나새엔나내엔나하안나두운나새엔나내엔나 하안나두운나세엔나네 아이고 네엔나하안나두운나세엔나네엔나하나 네, 나, 나 가는 거예요. 네.